즉, 견성도인는 여러분, 화두선이 아니라 뭐, 무슨 선을 통했건, 견성한 도인은 견성성불이라고 크게 외치지만, 법공만 압니다. 다른 거 모릅니다. 법공까지 얻은 양반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선문답이, 주, 선문답이 다 뭡니까? 강의하다가, 뭐죠? 주장자 하나 들고. 이 주장자는 아닌데. 이게 뭐냐 하고, 탕. 이거 뭐냐. 맨이 짓거리만 합니다. 한 30년 들으면, 알것 같죠? 몰라요. 그래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놈이나 듣는 놈이나 다 뭐냐? 아, 30년을 들어도 저게 뭐라고 말할 용기도 없고 저 어르신도 대단하고 모르는 나도 대단하고 서로 대단하다고 갑니다 이제 이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더 없다니까요. 도리가 이게 뭔지 말하면 돼요. 이거 말면 화도 1,700 화도 다 터진다 이거예요. 이거 말하면 이게 내 참나의 작용인 줄 알면 끝나요. 하도 모든 선문답 이게 다예요. 육바람일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아직 구공으로 못 들어가요. 반야 선정과 반야의 기본만 얻어 가지고 법공의 진리를 깨쳐 가지고 사는데 자유자재하게 사는 경지가 확철되고 견성도인입니다. 일주보살 경지. 교학에서 그게 일주보살이에요. 보조스님이 그 경지를 일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성철스님이 2단이, 보조가 2단이다 해가지고 수신결을 절에서 안 보는 겁니다. 원래 교과서였는데. 경어스님 망공, 해월, 수월 다 수신결 보고 견성했는데 수신결을 안 보니까 지금 절에서 견성자가 끊긴 거예요. 그걸 왜 누가 못 보겠냐 성철스님이요. 왜? 어디 견성하면 1 2지 부처지 견성인데 어떻게 일주가 되냐 해가지고 거기에 불만 있으셔가지고 거부했어요. 보조 2단이다. 파내라. 저 보조 드러내야 된다. 조계종의 제일 막 어른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불교가 망한 겁니다. 제 망했다는 건 견성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절이 망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작은 사찰도 저희보단 잘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망했다는 게 아니라. 견성, 견성자가 안 나오면 망한 거죠. 열래우 종자가 안 나오냐 나오냐가 핵심 아니니까. 왜 견성자가 안 나올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수신결 안 봤어요. 수신결 안 봤어요. 제가 수신결 책 팔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해놓은 게다 있는데. 아, 보세요. 경험, 안공, 수월, 해월, 그 경험 문파는 다 수신결 보고 견성했어요. 그 정도로 수신결 설명이 잘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못 받아들였냐? 견성하면 부처가 돼야지 어떻게 견성했는데 일주냐? 이걸 못 받아들이니. 근데 그 받아들이시고 나면 자유가 옵니다. 그게 일주라는 게 나와야. 보살도가 나와. 이게 견성만 망친 게 아니고요. 견성 성불을 주장해버리면 진짜 견성이 아직 남았는데 초견성에서 지금 모든 걸 끝내버리려다가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일주견성은 초견성밖에 안 됩니다. 참나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참나 안에 육바람이 들어있다는 거 아직 몰랐죠. 그래서 대승기 신원에서 일주견성은 부분견성이고 일지견성이 진짜견성이다. 그래서 일지부터는 법신보살이다. 진리, 법이 들어있는 이 진리의 몸을 다본 사람은 어, 언제부터냐? 일지보살부터예요. 일지보살은요, 참나를 정확히 봐버려요. 일주보살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란 거말 알죠. 일주보살은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몸이 DNA로, DNA에서 이루어진다. DNA가 결정한다. 우리 몸은 DNA가 결정한대. 우리 막 성격까지도 DNA가 결정한대. 이거 알아낸 양반이 일주보살이에요. 일주보살은 뭘까요? 개놈 지도를 쫙 펼쳐버린 사람이에요. DNA는 이렇게 생겼어요. 영적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니까요, 일주보살은. 일체 유심조만 안다니까요. 참나의 작용으로 생각감정 오감이 나온다는 건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이거 들고 해도 다 대답을 하죠. 이거 뭐냐 해도 대답을 하죠. 이 소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대답하는 거예요, 서로. 한 놈이 또. 둘이. 오 좀. 좀 하는데. 막 이렇게 서로. 너도 만만치 않아. 막 이러면서 둘이 서로 인간 한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미친 짓거리죠. 그래서.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동문서답인가? 동문서답도 아니에요. 정확한 답을 한 거기 때문에. 동문서답 아닙니다, 선문단은. 정확한 답을 해야 돼요, 지금. 어, 이 자식, 아는데? 이게 서로. 왜냐면, 이쪽에 이건 겨루기거든요. 근데 탁 했는데, 빈틈이 없어요. 어, 이게 녹록치 않은데? 이랬을 때 서로 인가하는 거거든요. 자, 이분들이 만나면 뭘 인가하는지 서로 계속 법공만 던져요. 요건 모르겠지 하면서 또 다른 거 들어봐요. 요건 모르겠지 하면 또 그것도 대답을 합니다. 어, 서로 계속 이러고 노는 거죠. 빈틈이 없는데? 법공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명상자리에서 절대 견성도인 안 나옵니다. 법공을 알아야 명상은 기본이고 법공을 모르면 선문답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명상을 잘해서 명상만 잘해서. 그렇죠. 명상에서 참나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법공의 진리를 알아야 지금 수작을 걸어오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뭘 물어보는지.